내만 달러 이거 줄 테니까 여기 세 줄로 쭉쭉 세 줄로 한칸 띄어 한줄세 줄로 해갖고 이 증류기를 쌓아 올려 알겠지? 한꺼번에 대량 생산으로 가 샤이비 쪽에서 불법 주류업자 앞에서 뭔가 아 잠깐만 저거 사진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현장에 나와 있는 최캐빈 기자입니다 현장은 지금 굉장히 아비 교환에 빠져 있는데요 제가 월마트로 직접 들어가 현장을 탐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들고 난리가 났네? 하지만 어쩌나? 나는 같이 있는 모습을 찍히지 않을 건데 말이야 이 <웃음> 같이 보겠어 이거? 어, 아주 예쁘게 잘 찍혔어 이거 <웃음> 연사장 아니 이거 오는 사진이잖아 게다가 그 불법하고 그냥 상인나고 같이 있어 어떻게 저기 어 상인들이 딱 쳐다보고 있네 연사장을 좋게 할때 그냥 주시지 그걸 하하하하 <웃음> 아 내가 ]야. 연사장 응. 빵에 보낼 기회를 어떻게 어? 총을 쏘 쓰... 어? 어? 없을 <웃음> 것 같아? 안 내나? <웃음> 장난갔냐고 우리 막대 먹은 놈들이야 칼 내려 이씨 응. 칼 내려 이씨 어디 다가오기만 해봐 아주 그냥 한 놈은 <웃음> 곡괭이 들고 있고 <웃음> 한 너무 <웃음> 칼 들고 있고 도움이 안 되는구만.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 줄 알아? 아! 어? 너네도 왔니? 어제 <웃음> 한번 집에 안 돌아가 보실래? <웃음> 안돌아오나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어? <웃음> 잠깐만. <웃음> <웃음> 멈춰. 어, 아, 아, 아. 어, 멈춰, 멈춰. 아, 아. 멈춰. 멈춰. 그렇 <웃음> 진정하시죠. 칼도 있어. 우냐 거야, 우냐. 딴! 냐저 사람이 저 사람 총 썼어요. 저 사람이. <웃음> <Literally>. <S> <S> 무기 탐지 못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무기탐지> 무기 탐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대기합니다. 쪽으로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이리 옵니다. 이리 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이리 옵니다. 이어 경위 경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정말로요. 일단 여기 경위님 살인 사건 조사부터 하겠습니다. 좋아. 자취지정을 좀 물어겠습니다. 방금 충손 사람 누굽니까 일단. 모르겠어요. 정말 사가어요이 사람이래서 네. 지금 경 경위님. 어? 흔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뭐지? 체크비니가 2d 에게 살해당했다는데요. <웃음> 아, 아, 아, 아, 아. 일로 옵니다. 어 봐야겠어. 내가 볼때한한 개가 아니야 이거. 어? 최캐빈 이리로 옵니다 최캐빈이가 <웃음> 연비를 살해했다는데? <웃음> 뭐야 투 d 어디갔어? 야투 d 어디갔어? <웃음> 야이 새끼 어디갔어 수식하네 아, 안되겠다 경윤님 이번에 아 여기 있다, 아,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아, 있다, 있다, 있다. 화장실 아. 갔다 왔어 화장실 나이가 몇인데 여기서 지려요 그러면? <웃음> <웃음> 예? <웃음> <웃음> <웃음> 경윤님 하나 더 찾았습니다 뭐지? 최캐빈이가 연비에게 살해당한거같은데요 <웃음> 잠시만요 우리 경위 경사님들 제말좀잘 들어보세요 서로 갑시다 따라오십오 아 그러게 서로가 아, 좀 서로 안되겠다 여기 아, 너무 가, 도망칠 참가. 것 같아가지고 천은요? 아, 좀... 앞에 있습니다 아... 네. 그 와중에 그 걸어가기 싫어 <웃음> 진짜 어. 편한거에 물들면 안돼 그래. 뭘 앞자리에 타아니에 <웃음> <웃음> 아, 진짜 이번에 가두고 안 꺼내야겠다 정말 노답이다 노답이야 뭐야 애경이님 저는 뉴진스의 하이뽀이요아 <웃음> 아 하하용 <웃음> <도용> 소풍 가지감! <웃음> 조개 껍질 묶고 에이! 개 껍질 묶어 에이! 에이. 개 껍질 묶고 에이! 에이. 개 껍질 묶고 어! 와집 왔다! 감사합니다! 니다 <웃음> <웃음> 다시 타세요! 다시 타세요! <웃음> <다시> <웃음> 아집온거 아니었어? 자 내립니다 어디 막 네, 아, 이런 데가 있네 어, 그런 그래. 착하게 방금 차 엄치고 도망갈랜드 안 그랬어요. 차 엄치고 도망. 그만 내뒷 뽑아서 안 되거든요 이제. <목소리> 아, 아, 아. 진짜, 미친. 공부할 수 아, 없냐? 미 공분실? 진짜, 진짜, 진짜 미친 사람 아니야. 케빈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름. 이름 아휴참이 상박하게 왜 그러십니까 아이겸이. 이름 아, 예, 예. 보세요. 이런 이름, 이름이 상막하게 왜 그러십니까는 아니지 않습니까? <웃음> 아, 그럼 그렇게 적겠습니다. 아니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거 이름 개명 전 이름을 알아야 돼요. 개명 전 이름 하 얘기하지 마. 한국에서 버린 이름이야. 개명 개명 전에는 최광수 씨였다고요. <웃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광수로 적어 두겠습니다. 아직 주민등록은 최광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름이 광수로 어떻게? <웃음> 조용히 <웃음> 아, 해, 김판정. <웃음> <아니야>. <웃음> 이친구 이름은 제가 압니다 저는 저희가 물어볼 테니까 나대지 마시고 아이싱 이름 마지막 십시오 일단은 제가 신도분들한테 제보를 하나 네. 받았어요 불법 거래를 하고 있다고 시 경사님이 주신 이 카메라가 있잖아요 제가 수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이걸 딱 이렇게 어? 이거 억울합니다. 그 보시면은 이거 불법 촬영물이에요. 그냥 불법 촬영. 맞습니다. 우리나 그 오가고나 뛰어가는, 뛰어가는 그냥 사진 찍어놓은 거야. 근데 네. 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걸 내놓으라면서 갑자기 총질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한테. 우리는 사진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 봐봐. 이거 불법 촬영인데 본인 차례때 발언하세요. 아이예 그러겠습니다. 어이. 일단 그러면 여기 어딥니까? 그 월마트 앞입니다. 월마트 앞. 시경사 진행하고 있잖아. 월마트 가가지고 증거 좀 찾고 올 테니까. 아예 알겠습니다 다녀옵쇼 맞죠 심점래씨 심점래씨 네. 빨리 말씀하시라고요 따로... 이름 래라니까 찍히고 싶나 이름! 연비야. 심점래 연비야. 심점래 한국이름 심점래입니다 연비 <웃음> <웃음> 한국이름 심점래 아니 점래 점을... 어디 이름이야 그거 <웃음> 심점래입니다 심점래 <웃음> 불법 거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불법 거래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월마트 앞에서 먼저 저쪽 최강수 씨에게 총을 쏜 사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죄송한데 지금 심장래씨 신문 중이지 않습니까? 연비라고요 <웃음> 변호사입니다 예. 변호사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 아니, 저 그... 김판촉입니다 아니 우리... 김판촉 <웃음> 판촉 씨는 정신이 좀 불안정하신 것 같아요 <웃음> 이게 내 사진이니까 돌려달라고 라 하니까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은 줄 알아? 이러면서 초월 속에 시작하더라고요. 있습니다. 탕탕탕 있습니다. 예? 거기 증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먼저 죽임 당한 거예요. 우리 씨 아니에요. 3인. 나랑 러브샷이었고 투디가 먼저 캐빈님한테 죽은 거였어. 러브샷은 무슨? 어허! 그러면 신고하기에는 최 캐빈과 러브샷. 아이상자. <웃음> 그리고 <스승.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 지금 보시면은. <웃음> 불법 거래에 성공하고 기분좋아공중중비비를고있있요요 <기본자수> <웃음> <놓고> g <웃음> 소리예요. 그 o n g Kong, Kong, Kong, k 아경 g 님 오셨습니까? 연비가 최 n g 죽 o n g Kong, Kong, Kong, k o 이라 k o n 이 연비를 죽였다고 나. 나오는데 라이트솔 <웃음> 잠깐만 제가 잠깐만 가서 어. 체포해보겠습니다 체포해 와. 아이 일이 커졌구만 먼저 쏜 사람이 누구야? 먼저 쏜 사람이라고 하면 은 그.. 겸레씨 당신이 먼저 쐈어요 아니에요 그니까 먼저 죽인 게 그런 거고 쏜건 저쪽에서 먼저 쐈고 증거 있습니까? 없지 없지 내 마음이 증거다 <웃음> 울어! 울어! 만음껏 울어! <웃음> 이 사람은 지금 조직을 모은 거야 지 팬클럽을 모은 거야 그러면 합의를 좀 보죠 야, 뭐 합의 보신다면야 저희는 뭐둘다 데려갈 생각이 없습니다 다음번부턴 참지 않겠어요 빠. 아... 아, 너그 서장 어딨어? 에이 비쏘라 비쏘라 비쏘라, 비쏘라.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다 정리 어정 정리 다 정리 장 어디 자자자자자자 연... 아, 아, 저기 저, 저, 저, 저, 저, 저, 다 정리 다 <웃음> 잠깐만 다 정리 해놨으니까 좀 침착하고 들어오자마자 신 분이 시오 아니 야, 가만히 있는 게야야이 새끼야 이제 야이 새끼야 사탄 왜? 들렸어 사탄 들렸어 사탄 들렸어 가만 있으라고 가만 있으라고 가만 있어 죄송했어. 아 맞다 이걸 깜빡할 뻔했네 그 저희 지금 무기 난사하기 때문에 무기 탐지된 거다내놓으십시오아 그래 무지를 가져가야 되네 18밖에 없습니다 네, 거짓말입니다 이거 탐지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뭐야 총 놔두고 왔네 네. 아 이거 감지 됐나 본데 이거 저희 그 부활절 날쓸 장난감 예수님 검이라서. 아, <웃음> 그거는 잠깐만 주시겠어요, 그러면? 아, 예, 예. 아직 탐지가 계속 되는데. 어? 왜왜 탐지가? 복기 고갱이 괭이 다 됩니다. 아, 고갱이 아이고, 참. 아, 네. 이제 된거 같네요. 그러면 예. 이 고갱이랑 장강감 칼은 드리고 총은제가 앞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거가 이게 어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뭐? 뭐, 뭐 장비 창이야, 뭐야? 확인하이 칼은 무슨 칼이죠? 요거는 이제 저희 애들 목검이에요 목검 철검인데요? 아니아뇨 <웃음> 하지마! 아니! 찌씨 아니. <마지막>. 아니. <웃음> 이거 뭡니까? 잠깐 뭐야 <웃음> 제 <장난 깍청이에요. 웃음> 저거 제 장난감청이에요 저거 뭐였어? 용돈 받아서 <받았단> 단말이에요한 <웃음> 번만 <만만> 봐주세요 <웃음> <웃음> 아, 저 용돈 받아서 단말이에요 <웃음> 잠깐만 <웃음> 저... 그냥 체포해! 이건... 아니! 총 돌려주세요! <웃음> 이거! <웃음> <웃음> 이렇게 고속 안 열어줘요! 우리만 이렇게 구속되고 저쪽 구석 안되고 이게 뭐야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소리를 질러 지금! <웃음> 어? 우리 왜다 키워야돼요 우리 근데? 닭으로 만든 요리가 비싸 아 요리랑 투트랙으로 가자 그냥 술로 바꾸지 말자 우리 술사업 어떻게 돼가니? 잘 뽑히고 있나?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아직 한참 남았어요 하... 우리 고명딸 이거 술 고파서 어쩌노 <웃음> 치맥하고 싶습니다 형님 <연기>. 치맥 <웃음> 닭그돈 되나? <웃음> 돈 되냐 말이다 12달러 300달러 다응 가온나 키우려면 응. 다른 곳에다가 키워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저쪽에다가 아 그러면은 어 저쪽 아까 건너편에다가 우리 닭장을 좀 만들자 첫번째 병이 응. 완성된다고? 완성하면 가온나 아니 <웃음> 첫번째 병은 팔아야지 첫번째 병은 아. 팔기 전에 이게 뭔 맛인지도 알아보고 어. 잘 만들어진지도 알아보고 해야지 않겠습니까 형님? 아니, 아, 지금 간별사야 뭐야? 아 이것도 줄여. 다음번에 서버 열때렉 생길 것 같으면 내가 어? 저거 좀 센데요? 잠깐만. 야, 잠깐만. 아니 닭을 사오라니까 쌈닭을 사오라면 어떻게? 네, 실례하겠습니다 어, 눈 부릅뜨고 달려드는거 봐 아, 미쳤네 이거 어어 어, 예 자기 사람 죽인단 얘기 듣고 왔거든요? <웃음> 여기 이거 한번 도전해보시겠습니까? 아저씨 얼마에요 한판에? <웃음> 시작! 한몸 오 잘하네? <웃음> 개 아픈 데 혹시 총 쏴도 돼요?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안돼 안돼 성당에서 총은 안돼 총은 안돼 성당에서... 총은 안돼 총은 안돼 반칙이야! 무기한 반칙 반칙 반 반칙 반칙 반칙 반 반칙 반칙 반칙 아칙 반칙 반칙 반니 반칙 반칙 반칙 반칙 반칙 반칙 반칙 반칙 반칙 반칙 반칙 니